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, 브릿맨입니다. 리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트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어요. 아, 같이 먹으려고 티큐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마실 거는 호시우유, 빨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를 준비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줄만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. 何かもらえい Thank <laughs> you.